여러분들 보이세요? 엄청 큽니다 이러니까 유해정이죠 이것도 작은 거 거예요 분명히 이것도 엄청 작은 거 텐데 야 뒷다리 살 보세요 살 안녕하세요 여러분 특원주아입니다자 오늘은 이제 사실 제가 전북에 미국까지가 나오는 곳에 찾아왔거든요 어, 오늘 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예, 미국까지 얼마나 사라졌는지 풍발을 던져서 얼마나 또 많이 나올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먼저 통발은 총두개 설치할 거예요 이렇게 저희 아빠 거하고 그리고 새거 이렇게 총두개를 설치할 겁니다 먼저 여기가 이제 제가 좀 나오던 곳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잘 나오던 곳이랑 여기 있다 하나 설치하고 그리고 저쪽에 저쪽에 하나 또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시죠 여러분 그때하고는 좀 다른 통발을 쓸 거예요 여기 이제 우산형 통발이라고 이렇게 또 당겨서 이렇게 되는 거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좀 많이 상하고 잘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쑥 올려서 하.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안에 이제 저희가 고등어 대신 조바탕으 넣을 건데 이게 또 효능이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냄새 한번 맡아 볼게요 와, 와 진짜 냄새 귀여워져요 고소합니다 아주 그냥 저는 이제 총말두 개만 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놔둘게요. 일단 와, 여기 놔두고 내일이나 이제 오후쯤에 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두번째예요. 두번째 내일까지 없으면 진짜 내일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놀람> 아한 마리 없 와 여기 한 마리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곳까지 일단 요전에 많은 이제 치즈가분들이 다녀가서 많이 좀 줄어들었고 이거좀 많이 잡아야 되는데 제가 먹을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통을 좀 가져와서 이거 후다닥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통발을 제가 또 그래서 여기 안쪽에? 우씨 이게 왜 들어가 있지 여기? 응.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지 못해서 호흡을 못 했잖아요 응. 그래서 죽은 거 같아요 제가 볼땐통을 응. 한번 꺼내볼게요 응. 와 씨, 죽긴 했는데 그래도 무서운데요? 응응 응. 응. 우와 엄청 큽니다 이러니까 유해정이죠 이것도 작은 거 거예요 분명 이것도 엄청 작은 걸 텐데 야뒷다리살 보세요 살 엄청나요 다른 저수지에는 빵소기 요리만 이제 올챙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크다 일단 이거 한번 먹고 싶은데 먹어볼까요? 물갈키 보세요 물갈키 여기 보시면 물갈키 보이시죠? 야 엄청납니다 아주 그냥 근데 앞발는또 없어요 물갈키가 와 역시 여는 살짝 집는? 집는 선처럼 생겼네요 여러분 지금 꺼냈거든요? 아니도 그래도 이 자리에서 그때 어제도 한 마리 잡았었는데 오늘도 그나마 한 마리가 나와줬어요 가운데에 이제 한 마리가 보입니다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 이제 자. 와 이건 좀 크다 그래도 자 여러분들 이제 이 개체들이 미국까지라는 겁니다 제전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잡혔어요 그때 진짜 그냥 수량도 엄청 나오고 크기도 엄청 크고 그랬었는데 많은 분들이 다녀가셔서 그런지 키즈가 이제 줄어들긴 엄청 줄어든 것 같아요 이제 이 개체들의 원인 그러니까 스파진 원인을 좀 보자면 제가 볼 때는 방생이에요 그리 뭐 이제 베스 블루길 이런 것도 거의 다 방생으로 이루어졌겠지만 이 개체도 방생일 거예요 이 개체들의 또큰 문제가 애완용으로 이제 널리 퍼져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만 주의해주셔서 방생하는 걸좀 막고 퍼지는 건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한 가져와주세요 여기 보시면 밥 없죠? 모기향양에다가다돌혀놓고선 펴요 그리고 어떻게 그냥 그대로 버리고 왔죠. 꼭 쓰레기는 좀 수거해 가세요. 오시는 건데 쓰레기는 제발 수거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더 환경 파괴잖아요. 여러분. 그뭐 이거 미국까지 환경 파괴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사이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종들이 이제 제가 침입한 이후로 어떻게 얼마나 사라졌을까 한번 보러 왔는데요 확실히 엄청나게 사라졌어요 수량이 엄청나게 없어졌습니다 이게 근데 대신 안 좋은 악영향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 이제 쓰레기가 좀 생겼다는 건데요 제발 좀 가져가세요 저는 이제 통발도 어떤 사람 통발도 버리고 왔어요 통발 막 위에 올려놓고 그냥 부러진 통발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통발도 다 수거해왔거든요 물론 제거긴 하지만 여러분들 스기는 제발 좀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제발 자, 한번 치진물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미국까지 한 친구 네마리가 나왔어요 네마리좀 불그슬만한 놈와 이거 좀 붉다 이건 이 친구 한 마리 그리고 조금 큰놈 조금 그래도 크게 되는 놈한 마리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짙은 짙은 놈한 마리 이 놈은 이제 어제 잡았던 것 같아요 이건 그리고 엄청 조그만 친구 엄청 코딱지만한 친구 한 마리 이렇게 총네마리 잡았습니다 새우들은 가서 한번 탕크려 먹으려고 잡은 거예요 뭐 이제 수량은 줄어들었다고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좀 씁쓸하네요 이제 좀 쓰레기 많이 버리시고 하니까 저는어어떻제제처처할할수없없요 한국 한게한래종국한 얼마나 사라졌을까 영상국 이렇게 국한도록하 한국 니다자 그럼 파이.